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레노입니다 어때요? 교회 이쁘죠? 나중에 이 벽을 따라 좀 멋지게 지으려고 합니다. 음... 좀 재료는 많이 들어가겠죠? 음 잠깐만요. 자이 아이의 정체는 뭘까요? 자 너는 누구고 작업장은 어디고 그 다음에 집은 어디니? 집이 없다고 하죠.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린 게 있지만 일단 이 주변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 만들죠. 일단 땅을 좀 제공해 줘야 될것 같아요. 주변에다가. 그래서 여기다가 우물도 좀 지어줄게요. 일단 이쪽에다 짓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오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좀 배치를 시키도록 할게요. 나무를 좀더 빠르게 벌목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. 자 일단 임시적으로 나무꾼의 캠프를 하나 더 짓겠습니다. 자 그리고 속도도 좀 빠르게 하고요자 철광성은 지금 열심히 캐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물론 대안을 생각하자면 여기다가 바로 재련소하고 대장간을 만들면 되겠네요 근데 지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죠. 지금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급하게 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사람들이 남아 돌면 그때 한번 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점점 평민들이 많아지니까 이런식의 벽돌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. 여기는 생각보다 줄어들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. 그죠 물론 나중에 실현을 대비해서 좀더 많은 양의 그 열매들 좀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자 무직자 있습니까? 어 있네요. 자 나무꾼으로 다 배정시킬게요.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빨리 벌먹을 시켜버릴게요. 호잇 끝! 그러면 이쪽에 자리를 잡겠죠? 자 그러고 난 후에 음... 또뭘 해야 될까요? 뭔가 빠진 게 있는데? 자 보시면 지금 빵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안되고 있어요. 그 이유는 마시겠지만... 제빵 생산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겠죠. 물론, 지금 밀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, 일단은 지금 중간, 그 중간 과정을 한번 보면, 제 풍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밀가루를 변환을 시키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제 생각에는 빵, 빵집, 빵집을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어떤가요? 일단은, 길이 좀 약간 애매모하긴 한데 자 막히지 않게 길을 좀 적당히 지정해서 여기다가 짓도록 할게요 호잇 자 이동할 수 있죠?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영주의 저택도 좀 여러개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디갔더라? 나중에 이쪽에다가 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좀 작게 금고를 여러 개 한번 만들어보죠.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문 달고 아니! 영역 밖이라고? 그래? 아 그러면 여기다 지어야겠네요. 자, 이런 식으로. 그냥 단지를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이렇게 지어 봅시다. 자, 여기서 철을 열심히 캐고 있는데, 지금 철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, 일단 내비두고. 이제 빵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. 자, 밀가루는, 나름 빠른 속도로 생산이 되는 것 같은데 미리 계절 내에 빠르게 수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. 이것 좀 한번 지켜볼게요. 음 여긴 다 됐고 이쪽이 이쪽만 남았네요. 여기도 뭐 언젠간 되겠지. 자이 와중에 특사가 온다고 합니다. 특사는 뭘 원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그리고 자 여기도 좀 장식을... 음 잠깐만요. 자 원하는 게 뭡니까? 지금부터는 그 왕을 돕는 게 맞아요. 호잇!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 갔지? 장식용 덤블리이라던가 이런 걸좀 열심히 지어놓겠습니다. 이쪽도 그 나름... 사람들이 사는 곳이랑 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좀 적합도 관리를 해주긴 해야 돼요.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어줄게요. 좋네요. 어디 한번 볼까요? 음 그래요.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잠깐만 여기 다못 못하고 벌목을마 아니 그 수확을 마무리 짓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?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쪽도 정리를 합시다 여기는 곡창지대로만들거예요자 그건 다음에 빵집이 완성이 됐으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겠죠 에헤 아직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안되겠어요 나중에 도구를 좀 미리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무직자 있습니까? 어 있네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대장간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예, 이쪽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재련소를 만들겠습니다. 물론 습가마도 같이 필요해요. 이거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? 여기는 그... 이 아이가 뭐죠 그러니까 채석장을 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띄어서 지어야 될것 같아요. 재련소 하나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석탄. 석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석탄 건물도 하나 만듭시다. 숫가마 있죠? 이 아이. 이 아이를 여기다 지어놓을게요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여기다 지어도 되겠죠? 응! 음, 지을게요 그냥. 자 이렇게 합시다. 자 새로운 사람이 또 왔나요? 그러면 좀 역할을 지정해줘야겠죠? 오잇! 끝! 자 무직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다섯 명이나 되죠? 그러면... 여전히 지금 초그 열매가 저희 인원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채집꾼들을 좀더 고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지을게요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잠깐만요 프로모션 떴죠 농노 그래요 농노는 다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시민이 한 10명 정도면 괜찮겠죠?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이렇게 할게요. 자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건물들이 해금이 되고 자 저희는 그, 번영 치만좀 올리면 바로 정세관 관사라는 건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, 수도원도 번영, 그, 번영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. 얘 때문에 그래요. 수도원. 자, 이런 거다 투자를 합시다. 좋네요. 근데 지금 바로 만들 순없고요 나중에 만들게요. 워낙 비싼지라. 그나저나 시민들이 좀 머리가,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. 시민들을 한번 찾아보죠. 빵집에 산 애가 시민입니다. 이런 애들 있죠? 사치품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죠? 음. 어찌 하면 좋을까? 일단은 사치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좀 지어야 될것 같아요. 그게 뭐냐? 일단 술을 만들어야 됩니다. 자사치품 리스트 먼저 한번 볼게요. 어디 갔지? 이 아이죠? 아이 아이 말고 맥주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아 수도원 만들긴 해야겠다. 그쵸? 수도원 만들긴 해야겠어요. 자, 이 와중에 또철 원석을 찾았다고 하네요. 음, 여기에 붙어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좀 아쉽긴 하죠? 여긴또 스톤이고 에휴, 머리 아파. 자, 아무튼 여기 좀발목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아, 그리고 이쪽 있죠? 이쪽도 좀 적합도를 올리겠습니다. 아니면 시장을 하나만 만들어볼게요. 이 아이 있죠? 자이 아이를 하나만 만들어볼게요. 여기다 만들어보는게 어떨까요? 자 이렇게 하고 장식도 좀 합시다. 자 적합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꾸준하게 자, 배치를 합시다. 됐어요. 그리고 여기도 미리 채집구덩 오두막을 지어놓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음. 이쪽 공간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죠? 여기다 짓는게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이쪽에 다 지읍시다. 오이 이렇게만 하나 지을게요. 자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고 빵도 많이 생겨났고요. 먹는 것도 좀 늘어나고 있고 자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미리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어 지금 미리 늘어나고 있죠 행복합니다 자 이러면 별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음 지금 사람 몇명 남아 있죠 무직자가 좀 많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수도원을 좀 만들어볼게요. 수도원을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이 언덕에다 짓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음, 너무 멀리다 지으면 얘들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다 한번 시도해볼까요? 자 수도원 어디 갔니? 상당히 많이 비쌀 겁니다. 이 수돈을 여기다 짓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짓을게요. 자, 일단은 수돈 큰 건물 하나 짓고요. 이걸 좀 올린 다음에 아 유리가 필요하구나 어, 유리 지금 안 돼요. 유리는 아, 나중에 합시다. 그러면 지금 방법이 있을까요? 그래, 얘를 만들면 되잖아. 맥주하고. 그러면 미리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음, 어쩌면 좋을까? 일단은 맥주 를 조금이라도 생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를 어디다 짓냐? 이쪽에 다 지을게요. 일단 얘도 농작물을 키워야 되니까 좀 뒤쪽에 다 짓겠습니다. 이쪽에 다 짓는 게 좋겠죠. 자, 그런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 그 배치를 좀 합시다. 이 와중에 영주의 장원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. 금고 지정을 해야겠죠. 물론 지금 5천까지 차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지어놓을게요. 행복하네요. 자 여기 보니까 음, 이쪽에 직장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6개짜리 집이 만들어졌죠. 좋네. 자 사람들 배치합시다. 이렇게 배치하고요 나중에 이쪽에도 채집구나 오두막을 배치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료품 창고를 좀 준비를 시키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. 자 얘는 바로 이쪽에다 지을게요. 아 근데 이 땅이 너무 아깝다. 아깝죠. 그러면, 여기다 짓는 게 노,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, 여기다 짓게요. 호잇. 자, 여기는, 일단, 음식만 팔게요. 일단,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, 이런 건물이 생기면 옷까지 팔아야 돼요. 잠깐만, 특사고 왔죠? 특사님, 특사님, 이번에, 필요한 게 뭡니까? 일단 오면 좀 확인해 볼게요. 그 동안 좀 장식을 좀 진행해 볼게요. 어, 벌써 왔니? 자, 원하는 게 뭡니까? 포더킹! 장식을 좀 이쁘게 해 볼게요. 이런 데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으니까, 난 사이사이에다가 벽을 좀 만들어 볼게요. 이런 거 있죠? 아하, 너무 그런가? 여기는 그러면. 아, 이거 말고. 자, 벽을 만듭시다. 어, 어디 갔지? 벽벽. 아, 여기 있죠. 자, 이런식으로 이쁘게 좀 감싸줄게요. 호잇! 그리고 여기도 살짝만 좀더커을 줄게요. 됐어요. 흠, 보기 좋네요. 그쵸? 이 안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좀볼만할거예요 자, 장식용 나무와 여기 막으면 안되니까 그냥 바깥쪽에다가 나무를 좀 심을게요.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이런게 생겼죠. 자 이렇게 합시다. 이와돈 쌓이는거 보세요. 큰일났죠? 자이 와중에 완성된 건물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봅시다. 음 있네요. 그런데 문제는 석탄이 필요한데 아직 석탄에 관련된 건물을 저희가 만들지 못했죠 숫가마 와우 이건 또 뭘까요? 음... 사실 저런 걸 보면 바로바로 조각을 만들고 싶긴 해요 저석상을 만들어야지만 뭔가 효과가 발휘가 되는데 이 아이 있죠? 거주환경 개선시켜준다는 거? 그데이 아이를 어디다 지어야 될지 솔직히 고민 중입니다.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다가 지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잠깐영토바기라고 구입을 할까요? 어, 이런 거 구입하는 게 맞죠? 아 그런데... 여기도 구입하는 게 맞고요. 열매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게맞아자이 아이를 일단 여기다 한번 만들어볼까요? 음. 가능할까? 마스터피스는 꼭그세개 정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리석과 금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토대만 만들어볼게요. 이야 토대만 만들 수 없군요. 야 이런거 가지고는 안되지 자 이렇게 하고 꼭대기 달고 얜또 뭐야 에게 에이 에게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음. 아니 저 너무한거 아 이거 정말 이게 다야? 음, 이해가 안 되죠? 자, 일단은 지어볼게요. 시간이 걸리겠지만, 일단 이 언덕에다 지어볼게요. 사실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저거를 지을 순 없을 거예요. 그래도, 음, 잠깐만. 그래? 그럼 여기도 이제 탐색이 가능하다는 거지? 좋아요. 자 공무원 어디 갔습니까? 공무원... 아 지금... 여기 쪽 보고 있죠? 좀 기다릴게요.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볼수 있는 그 광역, 광맥들 광그 리스트가 늘어나기 시작하죠. 좀 기다립시다. 예, 그래서 이거 언제쯤 완성이 되니? 헉, 프로모션 자, 일단 농로로 다 증급을 시킵시다 지금 평민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대기를 할게요 아니면 한두 명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동 안할것 같은 애들 있죠 이런, 이런 애들, 방직공또 누구 있어? 그래, 농부, 석공 이런 애들 있죠 석공 제빵사 제빵사 이런 애들은 그 평민어 진급시켜도 돼요.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. 끝! 음 그나저나 사치품을 먹지 못해서 애들이 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. 아이고 지금 집이 필요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. 적합도를 좀 올립시다. 자이 주변에 분명히 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적합도를 올려야 될것 같아. 어디 있을까요? 덤블이죠. 자 이런 식으로. 자 적합도를 올리겠습니다. 이제 맘에 들지 않니? 여전하니? 매우 높음. 좋아요. 그러니까 그두 명이 어딘데? 자, 리스트를 한번 봅시다. 자, 찡그리는 아이를 찾아볼게요. 이 아이죠. 너는 작업장이 어디고, 집은 어디고, 여기네요. 아, 그러면 이 아이를 쫓아내야 돼요 호잇? 다른 데 가서 살아 다른 데 가서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을 만들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? 자 만들기 시작했죠? 자그 다음에 다른 애들 을 한번 볼게요 찡그린 애들 너넌 집이 또 어디야 여기죠 윌리엄 윌리엄? 나가. 너가 살 곳이 아니야. 다른 곳으로 가. 그러면 얘가 좀 집을 지을 위치를 찾을 겁니다. 난 이쪽 뒤로 갈것 같은데 뭐이 정도 거리면 나쁘진 않아요. 자행복도가 올라가고 있죠. 그 다음에 우거지상을 찾아볼게요. 전에 누군가 너 농도잖아. 그냥 살아. 여기 주변에 물도 있잖아. 너는? 집행관. 헉. 아 그래 너는 지금 일하고 있잖아. 뭘또 그런 거 가지고. 자 아무튼 여기다가 집을 만들기 시작했고 새로운 게 생겼죠. 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어느새 140명이 됐고,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, 오늘 150명이 될까요? 안될것 같아. 제 집이 질만한 곳이 모자르다고 애들이 지금 아우성이기 때문에. 일단은 거주구역을 좀만 더 늘려볼게요. 가능? 가능하지 않은데요. 그럼 여긴 가능? 음, 여전히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. 아, 머리 아프죠? 뭐 어쩔 수 없죠. 자, 이 아이 좀 행복도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까요? 아니면 그냥 다른 일좀 시킬까요? 그것도 좀 고민이긴 한데. 아니야. 탐사 보냅시다. 탐사 보낼게요. 자 이쪽은 상당히 해피하죠. 일단 덤불을 열심히 지어줄게요. 좋아요. 자수가만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용인력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벌목시켜 볼게요. 여기다 하나 더 만들까요?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제 나무꾼쟁이를 좀더 고용해야 될것 같아요. 자 여기다가 찍겠습니다. 행복도 95 괜찮죠? 자 근데 아직까지 집을 못 찾은 아이들 어디 있나요? 너집 가깝잖아. 뭐, 얘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얘들도 아닌 것 같고, 얘들은 아니에요. 이거는 자동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교회를 지어주긴 해야 되는데, 머리 아프죠. 교회를 어떤 식으로 지어줄까요? 에이, 멀리 가라그래요. 그냥 <웃음>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 그러고 난 후에 남는 작업장 자리를 찾아서 지정을 해줄게요. 자 무직자 있나요? 헉, 상당히 많네요.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나무꾼 캠프 쪽에 사람들을 좀 많이 지정을 합시다. 하나 둘셋 남는 사람들은 또 어디로 보내야 되지? 지금 먹는 게 약간 좀 부족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열매 채집을 좀 늘리겠습니다. 여기 사람 한명 고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한도 저장시키고 채집꾼의오두막을 하나만 더 지을게요. 자 이렇게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. 호이 좋아요.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집구역 지정을 할게요. 자 이쪽은 이미 마무리 지어졌으니까 해제시키고 됐어요 보기 좋네요 어느새 이쪽 깔끔해졌죠 그런데 여기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좀만 더 힘냅시다 자 이쪽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릴게요 어디보자 여기도 완성이 됐네요 가용인력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경작지를좀 만들겠습니다.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볼게요. 자, 세명 고용한 다음에 음,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, 뭐라고 해야 되죠? 식료품 창고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식료품 창고는 일단 좀먼 데다 지을게요. 아니면 이 뒤에다 지어도 되긴 합니다. 이쪽에다 하나 찍고요. 아니면 여기다 지어도 되고요. 그냥 이쪽에다 하나 찍을게요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 아이도 만들게요. 맥주 양조장 있죠? 이거를 하나 찍고요. 그리고 우물도 하나 만들겠습니다.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할게요. 음 점점 커지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. 예전처럼 500명을 만들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. 그래도 아,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뵐게요.